머리 많이 튀어 나왔죠? 이렇게 스포츠나 어떤 머리를 할때요 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싱글링 없이 오늘 한번 제가 해드려 볼게요. 일 위쪽에 이렇게 머리가 많이 뜨시고 이렇게 머리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나 원래 이렇게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칠때이칠때 어떤 싱글링이 잘안 되시거나 또옆까지할때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클리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 사용하는 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클리퍼로만 하는 어떤 방법은 그대로 똑같아요. 그냥 일자로 잘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일자로 빗을 일자로 두시고 이렇게 해서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.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80도로 자르니까 거의 그런 건데 이런 스포츠형은 싱글링은 안하고 옆가일도 안 하려면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일자로 쫙쫙 올라가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신 후에 그 다음에 요런 테크닉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끝에 쪽을 살짝 돌려주는 것도 센스죠.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딱 살짝 빗과 클리퍼 잡는 법 배우신 거 있죠. 그거를 사용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잘라 보시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밑에 라인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저는 지금 현재 옆에를 바싹 칠 건데요 치기 전에 한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옆에 이 라인만 보여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잘라 드리면 지금 옆 라인이 좀 이렇게 잘렸죠 그죠?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잘렸습니다 옆 라인은 좀 짧게 칠 거니까 이렇게 3,4mm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라인을 이렇게 살살 그대로 그대로 이게 살과 어떤 살에 이렇게 딱 맞춰서 딱딱딱딱 딱딱딱 올려주세요 이렇게 살살 손목 스냅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-4mm 정도 끼셔서 이렇게 이렇게 탭을 끼셔가지고 이런식으로 밑에 라인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처음에 했던 그 방법대로 싱글링 필요 없고 바로 빗과 클리퍼로 이렇게 천천히 일자로 두고 80도 아닙니다. 90도로 그냥 그대로 올리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많이 뜨시기 때문에 그 머리는 이렇게 해서 일자로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똑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. 90도로.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90도로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일자로 잘라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90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그러면 옆가이질도 필요 없고 싱글링 자체도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클리퍼를 이용해서 잘라 주시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. 네,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 옆 라인 같은 경우 어떤 마네킹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는 어, 좀 한번 잘한다라는 어떤 댓글을 좀볼수 있게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잘 나왔네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겁니다. 네 초보 미용사 파이팅. 블랙형 <웃음> 구독.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. <웃음> 꾹!